교통사고 이전에 심정지 추정되며 심근경색병력과 경미한 외상이라면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 832-33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6년경 교통상해 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선을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조경석을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의식이 없었고 119구조대원이 출동하였지만 이미 심장이 정지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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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쟁점, 망인이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망인이 이러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상해를 입고 또 그러한 상해가 적어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공동원인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조경석을 최초로 충격할 때 이미 심분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그 손상의 정도와 성상을 볼때 이러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가슴 부위의 손상 역시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뿐 사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심각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특기할 만한 병변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망인의 신체에 가해진 외부의 충격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공동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신근경색병변이 발견되었고 사고 직전 급성신근경색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신근경색 및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평소 지병인 급성신근경색증과 이로 인한 합병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이 사건 화물차로 인하여 망인의 승용차가 손개되면서 망인의 신체가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화물차로 인한 상해의 결과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평소에 지병인 급성신경색증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이 갑자기 재발됨으로써 심정지 상태가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상해 부위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상해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공동원인들 중 하나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은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사고의 외래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여 망인은 적어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부적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상태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 중이었다거나 혹은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로 이 사건 화물차를 어떠한 방법으로 충격하였다는 사정 등은 모두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 존재만으로 위와 같은 사고의 외래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망인의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 의한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심정지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 주장에 위 구조 가능성의 차단 내지 구조 지연 등의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